여러분 요즘 옷 입기가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옷 어제부터 계속 골랐는데 아, 낮에는 또 덥지 않을까 오늘 임장 촬영 가거든요 자 이제 살집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집 촬영 박민입니다몇달 전에 둔촌 주경 청약자가 1만명 정도밖에 안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게 경쟁률도 경쟁률인데 가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이런 충격이 너무 커서 정부도 와 이거 조금 더 지체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뭐 정부 생각 모르지만 규제를 엄청 풀었어요 와 이렇게까지 푼다고 생각할 정도로 풀었는데 이제 풀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이거 효과가 얼마나 되는 거야 가지고 또설랑설레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지표로 삼을 만한 어떤 소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양한 소식을 이미 접하고 계시겠지만 아이 정보를 꼭 알아야 돼 이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내집 마련 전략을 짤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분양가 10억 이상 돼가지고 논란도 좀 있었는데 경쟁률도 높았고 그리고 당첨 커트라인이 무엇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영등포자이 청약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브리핑 을 먼저 해드릴게요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7만 세대를 넘었습니다 7만 세대? 옛날에 한 16만 세대인가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7만 세대라는 게뭐 16만 비교하면 뭐 7만 세대 껌이지 이런 분들도 있고 와 7만 세대 이거 하락기 시작이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7만 세대 넘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 그래도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할인 분양을 시작했는데 할인 분양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분양가 10억이었잖아요. 그럼 10억이었으면 은 얘를 10억에 분양을 해놓고 아 분양이 너무 안 된다. 여러분, 이억 깎아드릴게요. 9억에 하면서 사실래요. 약간 이렇게 딜을 하는 겁니다. 이 할인 분양은 이제 건설사들이 할수 있는 최후의 카드에 가깝기 때문에 어, 저는 심각하다고 보기는 해요. 자 그리고 집값 하락 압력도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좀 심한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뭐 불확실. 근데 금리 인상 불확실성은 뭐 항상 많으니까 어쨌든 이런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도대체 왜 영등포 자회정약은 잘 됐을까?라는 이런 현 상황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하는 성공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선은 이제 서울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가 됐다는 게 생각보다 임팩트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등포도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청약 조건도 완화가 됐고 대출 규제도 완화가 됐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수요자들한테 조금은 뭔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입지가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서울에서 분양하는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 700세대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나름 귀한 이런 단지다 보니까 어 그랬는데 어 그리고 일반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이따 보겠지만 일반 세대 분양수가 크지 않았거든요 180세대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어 전용면적 8호 이하로만 구성했다 이런 것들도 좀 요인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이걸 이런 거 정보를 보실 때 요즘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경쟁률이 높은 것과 실제 청약을 많이 한 것과 이 단지가 좋은 것과 이런 것들을 약간은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따 한번 또 이야기 해볼게요. 어, 일단은 특별 공급 결과부터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청약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청약홈 화면인데요. 청약홈 화면에서 여 보시면 아파트라는 게 있고 여기 분양정보 경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요가 입주자 모집 공고 개요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밑에 보시면 신청현황 경쟁률 이렇게 나와요 먼저 특별공급을 한번 볼게요 특별공급은 이렇게 5,9부터 8,4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게 4개의 파트가 있죠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전체 공급수가 87세대밖에 안 된다 일단 신혼부부가 1,398세대 그리고 생애 최초가 3,514세대로 접수가 됐고 공급 세대가 87세대인데 이거 뭐 합쳐도 뭐한0천 세대 되죠 그러니까 많이 접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일단 높게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어 이제 이건 일반 경쟁인데 일반 경쟁에서는 당첨 가점이 얼마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자 5구 8사 이렇게 나오는데 5구부터 한번 보시죠 평균은 보실 필요가 없고 최저만 보시면 되는데 최저가 69점, 65점, 64점 이렇게 있거든요. 69점, 64점이라면 가안 오시죠. 4인 가족은 어, 100살을, 100살이 돼도 69점 이상을 못 맞습니다. 그러니까 A가 둘이 있지 않으면 69점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69점이 엄청 높은 거거든요. 69점이 나왔습니다. 5구가. 8사도 A, B, C타입이 있었는데 여기도 다 69점, 67점, 63점 이렇게 나왔죠. 생애 최초가 3,500명 이렇게 신청하셨고 실혼 부부가 1,000명 넘게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다자녀랑 노부모도 있었는데 여기는 미달을도 일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크지 않았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반 공급 수거든요. 일반 공급 98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98세대인데 여기 2만 명 가까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합을 해보니까 2만 명 살짝 안 돼요. 19,478명이 신청을 했고요. 평균 경쟁률을 계산해보니까 198대 1이다.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됐고 백가구도 안 되는 물량이 2만 명까지 신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둔촌주공 비교 안할 수가 없죠. 둔촌주공이랑 비교를 해보면 둔촌주공이 1순위 경쟁률이 3.7 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타입별로 경쟁률을 좀 뽑아봤는데요. 전용 59가 253대 1로 가장 높았고요. 84A도 124대1 자 일단 이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어 이걸 제가 설명을 해보,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청약 만점 몇 점인지 아시죠?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되면 만점이 되고요 그리고 어 15년이 되려면 만 30세부터 이게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45세 중반 정도가 돼야 무주택 기간이 만점이 돼요 그리고 부양기가 부양가족이 있는데 부양가족은 6명이 되면 만점 35점이거든요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15년에 넘으면 17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84점이 되는데 이걸 계산해보면 3인 가족이 있잖아요. 3인 가족 여기는 만점이 64점이에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만점이 6 4점 이상 못 올라가. 4인 가족은 69점. 그러니까 아까 그 영등포자의 당첨자 점수가 최저가점 기준으로 65점짜리도 있고 67점짜리도 있고 69점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3인 가족은 못해 당첨이 안돼 <웃음> 아무리 살아도 그러니까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거다 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된다 여러분들 청약컴에 가면 은 청약 가점이 내가 몇 점이 되는지 를 한번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번외입니다 번외 번회. 번외는 뭐냐면 저희 둔촌주공 영상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가 줍줍. 줍줍 별로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줍줍이 나왔는데 어, 총 899세대를 모집을 했거든요. 와 이건 뭐 무슨 인데뭐 899세대야. 어쨌든 여기에 4만 명이 몰렸어요. 지나고 보면 10만 청약설도 해볼 만했네요. 그 사람도 얘기할 만했네. 어쨌든 최고 경쟁률이 46대 1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타입별로는 가장 면적이 작은 면적 29A타입인데 아 너무 작아. 어쨌든 여기 655대 1이 나왔어요 오. 근데 여기는 두 세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경쟁률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259세대 이런 거 정도는 해볼 만하죠 여기 4구 a 인데 2만 7천 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왜잘 됐냐 라는 걸 이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규제 완화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영상 지금 이 링크 이제 나가고 있는데 무슨이 줍줍 규제가 여러분과 다르다 라는 거제 영상 만든 적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높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 전략을 짜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전문가가 여러분 집 사줍니까? 저 같은 유튜버들이 뭐 책임져줍니까? 그러지 않다,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중요한 단지들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저희 살집 채널 구독하시면 이런 주요 단지들 소식을 지속적으로 아실 수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